윤석열 전 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재판부 성향에 대한 분석 문건에 대해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다. 채널의 사건 관련된 감찰방에 관련된 사건에서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다. 수사방의 부분에 있어서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충분히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고 재판부 성향에 대한 분석 문건에 대해서 저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역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에 대해서 역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감찰방에 관련된 부분도 채널A 사건 관련된 감찰방에 관련된 사건에서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채널A 관련된 수사방의 부분에 있어서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징계에 관련된 판결이지만 저 문구는 제가 봤을 때는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총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형법상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같은 문구일 것 같은데 느낌 어떠십니까? 어, 하여튼 뭐 법원에서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을 법원에서 뭐, 적절치 않다 정도가 네. 아니라 네. 저, 뭐, 얘기는, 뭐, 저 얘기는 뭐, 저 얘기는 단순히 단순히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해서 하급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그런 행위다라는 걸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 감찰부장님이나 이정현 공공수사부장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굉장히 말씀을 아끼시면서도 그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들이 절제되어 인정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징계가 정당했다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하게 지시를 했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어떤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진행돼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고발장을 작성해서 공수처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대검에서 감찰이나 수사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수 감찰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의 본질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 그 심각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각 기관들의 역할이 있고요 또 밝히지 못하는 많은 사실관계들이 있을 수 존재합니다 적절치 못할 수도 있고요 또그 속에서 이제 대검 감찰부의 관할 대상자는 검찰, 공무원이고요. 네, 또 법무부 소속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퇴직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대상자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죠. 사실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그 결과물들이 국민이 올바로 다 가져가게 만드는 거. 네, 줄이겠습니다.